오십육분 일곱시 오십육분 즐거운 아침이야 친구 안녕하세요 주디예요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제가 어, 사고 싶었던 것을 언박싱, 언박싱 하는 영상을 찍었어요. 어, 애플워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되게 유튜브 영상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어, 보다 보니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애플워치 이번에 6랑 SE가 나왔잖아요. 6랑 SE를 비교하는 영상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6가 SE보다 나은 장점을딱두 가지더라고요. 조금 더 저렴한 SE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워치는 처음이어가지고 일단은 에세이로 먼저 입문해보고 좋으면 그다음에 새로 나온 거를 구입해볼 생각입니다. 어, 와치병에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와치병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눈에 애플워치 아른아른거리고 계속 영상을 찾아보다가 결국엔 제 손에 택로 바로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임박싱 개봉기를 찍어볼게요. 주지티비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머물려 보겠습니다. 아 이거 그냥 이렇게 뜯었던 것 같은데? 아니 칼로? 음 뭔가 잘했는데. 아 이거 이렇게 뜯으면 되는구나. 이리구나. 예, 예. 아이. 예. 이렇습니다아 개봉기 많이 봤는데. 아, 음, 아, 짜잔. 아, 이 하얀색 애플 케이스는 너무 포장 자체도 너무 예쁘더라고. 이렇게 뜯더라. 사람들 뜯는 거 되게 많이 봐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 어. 아, 이야, 과감하게. 그 다음에, 이거를, 어? 이거랑 이게 두 개가 나왔어요 이거 뭐지? 밴드 이거 열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음, 가 알루미늄 실버 40mm 샀거든요 여자들은 40mm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애플 팝업 스토어에 가서 직접 차보고 예뻐서 딱이 정도 팔목 사이즈 딱 되거든요? 이 정도 정도. 이거는 같이 와치. 붙니고 이것도 종이로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네. 이거 내려놓고. 앞에서 나 안중에 뜨더라고요. 이건 뭐지? 이건 사람들 그냥 어 애플 뭐 설명서라고 그냥 던지더라고요. 뭐 이거 사용법 같은 거 던지고 이거는 충전기 충전기고 아 여기 에 나온 건 이렇게 이렇게 있고 실버로 해 했... 아니 실버니까 실버가 스테인리스 실버가 주질하기 좋다 그러다 그 그러... 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버로 했는데 그냥 조금 어, 하얀색이 좋아서 하얀색을 샀거든요. 볼게요. 이게 길이가 조절이 되더라고요. 팔 길이에 따라서 두 개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꺼내서 그래서 저는 아마. 얇을 거니까 요거 두 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드디어 마치 이 까볼게요. 자, 이것만 볼게요. 드디어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줄 끼워볼게요. 껴보겠습니다. 오! 줄기다가 <웃음> <집> <웃음> 켜졌어요. 잡을게요. 아 자기 힘들다. 힘들다. <웃음> 아 혼자 자기 <차기> 너무 힘든데. <웃음> 이거 너무 얄나 어? 뭐야? 중국말 나오고 있어. 뭐 같이. 아 폰이랑 이 폰이랑 그거 해야 된대요. 자, 플워치를 찾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실버, 실버 알루미늄의 화이트 밴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방구석 리뷰룸에서 어떤 대학생이 찬거 보고 아, 이거다. 저 실물로 봤는데 별로 그냥 실감이 없었는데 누군가 찬거 보니까 착샷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이렇게 하고 다니면 어, 근데 생각보다 조금 무거워요. 어, 무겁네요. 일반 시계보다는 확실히 무거워요. 제 아이폰 11, 아이폰 11 프로입니다. 아이폰 11 프로. 저의 아이폰 11 프로를 열어보겠습니다. 얘랑 그게 되려나? 자. 어. 여기 바로 연결이 됐네요. 계속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어. 아플워치 설정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본인용으로 설정 자 애플 워치 합니다. 연결되었어요. 설정을 누르겠습니다. 지금 연결하는 중이라고 떴어요. 음, 이렇게 아 근데 시계 너무 예쁘다. 이렇게 것네 만큼 남았다. 좋은 것같 자석으로 돼가지고. 디지털 그라운드로서 시작하십시오. 음. 음. 음. 오. 오, 오, 오. 이거 같은 그거 있을 때, 어. 같은 폰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고? 카카오톡 새로운 메시지만 표시되고. 나가면 야간은... <목소리도> 일단 시을 벗기 <시베벅기> 준비 <목소리도> 그 다음 심박수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1분 동안 쓰는 건가? 김 박수? 어. <웃음> <웃음> 그런 듯. 줄 짧은 건 아이들이 쓰는 거고, 긴건 성인이 쓰는 거 같아서, <웃음> 긴 줄로 바꾸겠습니다. 개봉기 끝! 디테일은 나중에 보여줄게요. 저도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안녕. 일단 안녕. 시계 너무 예뻐요. 시리야 여수 날씨 알려줘. 현재 온도는 섭씨 11도이며 날씨는 청명 상태입니다. 시리야 김은석에게 전화해줘. 김은석 내 이쁜 사람님의 휴대전화로 전화 거는 중